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절대 증명의 과제라고도 할수 있는 어, 이 과제 한일 해저 터널 절대로 안된다 자왜 안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그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게 되면 정말로 자기가 뭐 나라를 위하는 채 해놔 놓고 뒤에서는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작자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다 우리나라가 시대가 변해오면서 그래서 그런 작자들 때문에 그 거대한 우리나라가 요래 쪼가리가 나갔고 그 쪼가리도 모자라가지고 또산산조각또 내고 그것까지도 또, 그것까지도 또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못된 작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절대 절명의 과제인 이것만이 이? 막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부담을 안고 네, 이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에 나라를 위한다는 사람치고 나라를 위한 사람 솔직히 말해서 내 대통령치고 보면 게되 정말로 나라를 위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문 대통령 밖에 없었다고 난 생각하고 있죠 와, 저번에 우리 며칠 전에 지금 민주당을 너무 이삭스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이 이제 없어집 거야 보수는 완전히 개밀대보고 그럼 보수는 보수도 아니고 자,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무슨 일이 있으러 가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수석회의에서 이런 조국 수석도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은 아, 보수라고 하는 상자들은 전부 다 수구 꼴통들밖에 안 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니까, 어, 대통령이 앞서갖고, 이렇게 막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상 한번이라도있었나이 말이. 막뭐 다른 건다 제껴놓고, 막뭐 그동안에 뭐, 어떤 게다 제껴놓고,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어, 공개방송으로, 이? 그 청와대 직원들인데, 모든 사람들인데 다 공개해가면서, 수석회의를 공개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 자체는, 나는 정말 그것만은 내가 묻는 데서 정말 박수 한번 치는 거야 응? 우리나라는 이런 적폐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야 자, 쪽 우리 그 거대한 반도 다 잊어먹고 만주부터 시작했고 다 잊어먹고 그 똑같은 토끼 같은 거한마리나눠놓고 그것도 쪼개갖고 있고 그것도 또 모자라갖고 뭐 이쪽에는 서쪽에 동쪽에 남쪽에 북쪽에 막 갈라지갖고 난장판을 벌리고 있는 자, 그래서 나는 다른 거는 막뭐 실적이야. 어떻게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은 정말로 저는 짱이라고 생각하겠다. 내가 원래 좋아하지도 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미당도 <웃음>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편인데, 그, 그거 하나만은 오늘, 어분에 어저께 우리 수석회의 한 거, 그거 하나만은 정말로 짱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절대절명의 과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미친, 응? 사람들 몇명 있어요, 이? 저 밑에. 그것도 저 밑에.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지들 하고 있는 이 한일 해저 터널을 뚫어야 된다고 너무 서고 그 미친 정신 나간 놈들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다 나는 뭐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뭐한 사람 한 사람인데 좋은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 그거 하는 것밖에 없겠지. 그럼 나는 어떻게?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할수 있는 거는 이 엄청난 나라를 팔아무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막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것이 안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상세하게 이번에 설명을 한번 하고자. 이것은 정말로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알수 있도록 널리 널리 좀 퍼졌으면 좋겠다. 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소리 하던 작자들은 학교에서 전부 다쫓아내야 돼요. 거는 옛날에 응? 아주 그거 뭐고 응? 누구 말 때나 우리 국민들을 못 살게 군친 7.18 수준보다도 더 못하는 놈들입니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놈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 이 사람들은 바로 놈이다. 매국노다, 매국노. 왜? 말도 안 되는 짓이야. 그래서 오분에 천만 다행으로 부산에 저게 뭐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다. 그나주 따지 봐봐. 그 뭐, 저하고 끌어풀이 뭐, 아야안 읽게 있겠나? 내가 솔직히 말해서그오분에 그거 떨어진 건 내가 천만은 막 박수 친다. 내가 그래서 부산, 부산 사람들인데 오분에는내 박수 한번 치고 싶다. 그런 매국노 짓 하는 응? 그게 뭐지자체나와갖고그러나 내보고 여기도 좋지만은 왜이 일을 하는지를 지금부터 상세하게 푸는거야 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 오래된 역사를 다 팔아먹고 다 뺏기고 우리는 이 멍청이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멍청구리 자 세계에서 가장 멍텅한 국민이 우리나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자기 혼자만 똑똑하다고. 지금 요새 와가지고 밥물 처지됐다고 이것이 육류또갈것 같나. 요새 밥 조금 먹고 편하고 다른 저 아프리카 국가든지 집에 조금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우쭐 대고 완전히 똥장고의 짓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신 정말로 바짝 차례됐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문 대통령이 정말고 영원히 이것을 못하게 꽉꽉 막아야 돼. 내게 부탁하는 거지. 내가 뭐, 청와대 게시판에 한번 올릴까 싶은 그것도 있었지만 참아, 내가 뭐,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어떡하? 그런 것보다는, 그지 다른 사람이 그런 걸다 하고. 내가 그 방향만, 내가 가는 길이 우리 보적 수리 사주고. 우리 보적 수리 사주고. 우리는 천부경 육경인데. 이 이론만 밝혀주면 안 되겠네 그 나머지 일은 그 젊은 세대들 학생들이 젊은 세대들이 있잖아 똑똑한 젊은 세대들이 그사람데 맞게 봐야지 그것도 모른다면 그 젊은 세대들은 솔직히 말해서 멍청거리다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그거는 완전히 멍청거리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상세하게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천부경에서 천부경에서 5분의 이야기하는 것은 저번에 우리 천지 운수라는 것은 우리 배웠죠? 네. 천지 운수. 오늘은 이 천지 운기의 이 포리법을 이 해저 터널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내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풍수 잘한다, 점잘 친다, 뭐가 지 똑똑하다 켜놔놓고 나라를 위해서 개똥나발이는 뭐한게 있느냐. <웃음> 처음첨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귀신들리갖고 허우적거리는 거 그것이 태반인데, 그죠? 내 귀신 이야기에서 좀 그렇지만은 자이 천지 운기에요. 천지 운기에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의 법칙이 뭐였어요? 천지 조화론, 네? 천지 조화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기본적인 뭔 것을 틀고 우리가. 자, 모든, 모든 기운은 우리가 저 수리사주에서 풍은주기에서 이렇게 푸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자, 우리나라는 그동안에는 엄청난 고역의 시대를 지나서, 이래 분파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하늘이 주어지는, 하늘이 열리게 되는 때가 왔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근을 푸는 거예요. 이는 구근을 구근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나라 운, 그다음에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운 이런 거 단체가 운영되고 오늘 이것을 접목을 할수 있어요. 나중에 풀면 자 지금은 하늘이 이렇게 열려서 하늘이 열려서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엄청난 기운을 풀기 어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3년 전부터 불어오게 된거예요 3년 전부터 불어난 기운이 이그만큼 강해졌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인기의 기운들은 우리 국민들의 기운들도 지금은 한참 상승기를 타고 있는거예요 하유열풍을 둘러갖고 이그만큼 그러면 한국이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 미래를 낳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뭘까? 이 땅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땅의 기운. 이것만 채우게 되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한 발짝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기의 기운은 누가 해방을 놓아요? 전기의 기운을 누가 해방을 놓느냐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해방 놓는 거야요 여러분들이 미국이 해방 놓는 거 아니?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우리를 들고 살고 있는 조금 있으면 설명할 거예요. 자, 풍사는 사람들이 막 가고 산에 가서 자, 청령 우백구. 뭐, 이게 기신이나 땅이나 팔고, 무덤이라 팔고, 거짓하면 안 된다. 인물이. 지금은 어떻게 이 기운들이 일본하고 중국이 조련은 아니에요. 일본하고 중국이 이천기를 깨부술라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나라의 기운이, 구분이. 그럼 인기는, 인기는 누가 깨고 있어요? 인기는 우리가 솔직히 말하는 이 수구 집단, 보수 집단들이 이 인기를 완전히 깨고 있는 거야. 힘을 다 빼고 있는 거야. 우리는 엄청난 발전을 지금 도약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깽판을 놓는 거야, 지금 둘 다. 그렇게 여기는 일본하고 중국이 깽판 놓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이 수국 꼴통하고 보수 꼴통들이 깨고 있는 거야. 자, 나는 이제 일본하고 중국의 변화는 내가 저번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국근을풀 때, 내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갔고, 한 70, 70살 되게 되게 되면, 그 뒤에 이야기할게요. 그때 되면 분명히 그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거다 자 그런데 이 지기를 우리는 똑바로 쉬어야 되는데 이 지기를 누가 빵꾸내려고 하느냐 알아요 이거는 지금 일본이 에? 일본이 이 지기를 빵꾸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 이 엄청난 기회에 와 있는데 이것을 빵꾸냐 그러면 우리는 대처를 다 해야겠지 청계의 기운이 뺏기지 않을 하면 일본과 중국에서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야 되고 인기라, 인기가 우리가 하게게 되면 수국꼴통과보수꼴통들을 막아내야 되고 우리가 이 지기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일본이 지금 주장하는 이 해저터널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망한다는 거다 망해자 생각해보자 이거는 이거는 이 텃밭이 기둥이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면 기둥의 기운이 튼튼하지 못하면 이기울은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일본하고 중국이 까부슬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수 숲골통하고 보수골통들이 깨부슬라 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소위 말하는 옛날에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각 산에 가게 되면 산 꼭대기 갖고 치칫이 말뚝, 말뚝 박한거고짓지설 지금 하고 있는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거는 우리는 이제 지도를 먼저 한번 그리고 할게요 우리나라 것만 잠깐 지를 그럴게요 우리나라는 이 백두 우리나라는 이 백두대산의 소백산문과 소백산물의 지리산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맞는지 알겠죠? 자, 이 기운들이, 이 기운들이 이르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처음부터 가서 맛대기를 다받 거야. 기운을 다뺀 거야. 알겠죠? 이산 꼭대기마다 이것을 다 박아본 거야. 그래갖고 그 우리는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4분 5열 해갖고 동네마다 이것이, 이것 잘라보니까 이것이 하업이 안 돼. 기운으로. 또 막아보고, 또 막아보고. 그래까전 그러니까 점다 쪼가리 쪼가리 우리나라는 산산조각이 난 거야. 그런데 이 기운이 이제 다 흘렀어. 이 말뚝이 파한 기운들은 이제 흘러간 거야. 그런데 그 기운이 어디에 뭉쳐있느냐 하면 어디에 뭉쳐있겠어요? 여기 뭉쳐있는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일본이 이렇게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다. 자, 소리는 이렇게. 이 기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생각 안 나나? 이것이 엄마의 자궁 속에서 지리상으로 보게되면 엄마의 자궁 속에서 애기가 태동을 하고 있는 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 모습 또그대로예요먼지자 그러면 다 크지도 않았어요 순산도 안됐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시 보게되면 어떻게 되면 이것이 토끼가 될 수도 있고,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 놓고 이것이 토끼가 되기도, 응? 토끼가 중국을 딱 보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 토끼가 만주를, 어, 호랑이가 만주를 보고 있는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이 터에 우리는 토끼와 호랑이를 내가 무엇 때문에 그랬냐 딱 보면 토끼, 토끼 이쪽으로 보게 되면 토끼고 이쪽으로 보면 호랑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둘루사고 있는 이런 폭들이 이런 폭들이 이것이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이 호랑이상으로 변할 때는 우리 이이 이 반도가 한반도가 이 중국대로 몽고 대륙을 전부 다 포용을 할수포용을할수 있도록, 있도록 이렇게 큰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토끼가 됐을 때, 이것이 토끼로 변했을 때, 이 흡을 판에 모든 것들을 얌얌얌얌얌얌얌 이렇게 응? 엄청나게 우리는 살수 있는, 응? 먹을거리가 풍부한 그 흡을 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토끼가 되든 호랑이가 되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뭘까? 꼬리는 여기 있잖아. 여기 꼬리도 이거 여기만 꼬리 딱 세놨잖아. 토끼 꼬리 용만 조그만한 꼬리, 호랑이 꼬리도 여기는 호랑이 꼬리다. 왜? 이큰 거대한 것들이 너무 많아 갖고 여기가 바로 우리는 항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명체라고 하나 해보자, 생명체를. 먹는 게 중요한가? 우리가 배설할 게 중요할까? 어? 여러분들은 먹는 것보다는 배설하는 게 월등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대변 소변을 잘하게 되면 그 나라는 건강해요. 맞나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토끼도 마찬가지고,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의 국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이것이, 이것이 우리는 학문이라는 거다, 학문 호랑이가 돼도 학문 토끼가 돼도 학문 이것이 사람이 돼도 학문 자, 네? 그러면 이것이 학문인데 이것이 대단한 중요한 게요. 힘은 어디에 여기 다, 여기 다 있는 거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다. 엄마가 아기를 놓을 때 어디에 힘이 제일 좋아져요? 이단전과이 이 밑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변, 대변할 때 남자든 여자든 막 강아지든 막 토끼든 상관없이 전부 다 여기에 모든 힘들이 집중할 수 있는 기가 가장 강한 곳이에요. 이해되나? 네. 이해돼요? 그러면 이터산 이것을 딱 보게 되면 자 이것이 자궁이에요. 여기에, 우리, 대만하고, 뭐, 필리핀하고 있지? 요로 가는 길과 요로 가는 길.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일본 밑으로 가는 길에, 요 가물로, 가물로 가는 길과 일로 나가는 길에, 이게 뭘까? 이것이 뺑돌로 서여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 몸뚱아리야. 자궁을 들고 살고 있는, 여기서 요로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자국은 오는 나팔간하고 우리 몸을 음부다 이어주는 이 두뇌부터 머리부터 여기까지를 전부 다 어떻게 해? 이어주는 이 지름길이에요 이게. 돼요 그러면 여기 대놓고 여기 대놓고 구멍을 하나 푹 들어 본다 자 위에 치는거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죠. 뼈에 우리가 한개 친다 하면 아프기만 아파요. 그런데 여기에 구멍을 한개 떨어뜨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노? 응? 그거 있겠나? 자 그래서 여기에 손대는 것은 여기에 이것을 갖고 막아갖고 손대는 짓은 이거는 대통령이 되겠는데 역대, 역적 대통령이 될 것이고,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은 분명히 역적이 될 거에요. 그때는 나도 다팔아면었다이 우리나라 인생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손대면 안 돼. 한국이 존재하려면, 대한민국이 있을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돼. 지리학상으로 그런 거에요. 누구 말까는 생각해 봐. 이 호랑이가 이제 있는, 호랑이 있는데 호랑이가 먹고 소화를 잘시갖고어 이렇게 대변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그 앞에 대나놓고멍물 뚝뚝 부고 나면 그 호랑이가 살겠나 죽겠나 어떻게 살겠나? 토끼도 마찬가지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호랑이가 호랑이가 자기 영역을 확보할 때는 어떻게 확보한댔어요? 자기 배설물이잖아. 소변가. 이거 배설물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 이 배설물이 모든 능력 이 땅의 기운, 한반도의 땅의 기운들이 이 배설물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그 기운이 흩어져 갖고 이 나라가 영이 되는 그런 꼴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놔 놓고 그 물을 푹 들어버려? 어느 미친놈들이 지랄병 하는 건 모르지만 내오번에 그거 뭐고 누구말때는 그 부산시장은 잘 떨어졌다고 그랬어 이? 저렇게 생긴 부산시장 만들면 안돼 내데 욕해서 뭐 끝났어도 그렇지만은 뭐 선거하기 전에는 내부 선거운동한다고 했지만 끝났기 때문에 얼마나 잘 떨어지는지 모른다 이런 짓을 하려고 이런 거 갖고 그 썩은 놈들 데리고 와주고 해저 터널이 어떻고 그것이 뭐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이 미친 짓 하고 발표하고 하는 놈들이 그도둑 놈들 아이까 그 새로 된 시장이 또할수있잖 연결 받았어 예? 네? 새로 된 시장이 한다 하면 그, 그 시장은 그걸 골라간 거야. 다이고 지랄이고 없고 그 대통령까지 전부 다 어떻게 대통령까지도, 어, 역도로 만든다. 봐봐, 그거는. 나라가 망이 푸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는 내가 이 천부경을 풀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뭘까? 막는 것. 이거 막는 것밖에 없다. 왜? 이 천지 웅기의 힘이 그대로 존치해가지고, 한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건 막아 나서는데, 내가 해야 안 되겠나, 그죠? 이것만은 해야 돼. 다른 거는 많이 말하겠네. 내가 뭐 이래갖고 뭐 돈을 많이 벌겠나, 뭐 하겠노? 이것만은 미래의 대한민국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것만은 절대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지금부터 찾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보신 분들은 좀 널리 알려야 된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여기에 앞으로 해저 턴을 해갖고 연구하고 발표하는 사람들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전부 다쫙 써내야 돼. 이거는 매국노다 매국노. 매국노나 다름없다. 내데 분명히 이야기했지. 조금 있으면 내가 상세하게 쓰면 경제적인 효과, 파급효과, 우리의 돌아오는 효과를 차근차근 했으면 있겠지. 나는 그것까지는 뭐안 하려고 했는데 해줘야만이 또 이해가 쉽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북한하고 하니까, 뭐, 유라시아 터널, 이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중국에 산둥해갖고, 일본으로 거쳐갖고, 이 야, 미친 짓을. 여기서 하게 되게 되면 다 빠집고 가. 우리나라는 존재, 존재 가치도 없는 거야. 다 민족이고 지랄이고, 없단 말이야. 이걸 막아야 되겠지. 누가 하더라도, 내보고 뭐,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이것만은 절대 절명으로 막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다. 뭐 없어도 내 혼차 막 갖다 안 되면 이거 들고 있는 거지 혼자서. 들어줄래요? 네. <웃음> 안 되면 내 혼차라도 들고 있는 수밖에 없다. <웃음> 자,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이거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는 청기의 기운으로 저 우리가 지금 통일이 되고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아주 반대하는 사람은 누냐? 중국가, 이 껍데기 사고 있는 거 이거다. 야하가 자꾸 크면 안 되겠네. 배 속에서 야하는 어떻게, 지금 어떻 시국이 어떻게 하냐면, 이태아를 엄마가, 엄마라고 생각하게 되면, 엄마가 자궁에서이태아가 있는데, 이 아이가 엄청나게 나쁘니까 이것을 어떻게 유산을 시킬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천국이라는 거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이 나라를 죽이 보고서 배부고 보고 하는 이런 형국이다. 청기의 기운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 엄마가 독약을 묵더라도 살아나야 돼. 그치? 엄마가 누구 말 때는 엄마가 찌약을 묵더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찌약을 묵더라도 살아나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어. 엄마가 아무리 찌약을 묵고 독약을 묵는다 하더라도 이 아이는 살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만 안 하면, 이지만 안 하면 우리나라는 살수 있어요. 왜? 아기가 먹어도 이 배출구가 튼튼하기 때문에 네? 배출구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 먹은 것도 배설을 할수 있어요. 응? 이걸 막아보게 되면 우리는 죽는 거 말이야. 이, 이 형국이 그런 거야. 응? 이 인기는 어떻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응? 온갖 헛짓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라를 위해서 하는 노바라 그래. 누가 나라를 위해서 했는 거 누구 그말 때는 저음 해갖고 돈이나 띠물 내서 저거 재산 지키기 위해서 해갖고 옛날에 수구 세력들밖에 없지. 숨 꼴통들이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조금 더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 이것이 세계로 펼쳐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슨 길? 엄마가 가지고 있는 나팔관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나팔관이에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궁을 펑내보고 나게 되면 이거 어떻게 살겠노? 그쵸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 헛짓다 하는거 이거 다 없애야 돼뭐 중국하고 이런가 필요 없는 거야그 말고 이쪽으로 가면 많은 남쪽으로 덥는데 이는 많잖아 이거 이쪽으로 하면 되잖아 이쪽으로 그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절대적으로 말이야 그러면 헤드터를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우리는 뭐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뭐 대통령이, 뭐, 응? 이 대통령이, 이거 절대적으로 막아야 돼. 그치?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걸 막지 못하면 후이래, 후손들인데, 정말로 역도 대통령 된다. 이거를 이거, 이거. 들고, 놓은, 들고 놓고 난 뒤에는 무조건 역도다자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 부산 쪽에서 응? 이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미친 내가 미친다고 해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제목이 미친 짓이라고 적어놓을거다 이 미친 이 대학 교수들을 학생들이 쫓아내야 돼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명노보다 더 심해요. 나라를 죽이는 것인데, 나라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말 했는데, 학생들이 이 이런, 이런 교수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노? 동참하는. 예? 네? 동참? 아, 학생들이 동참하는. 학생들이 동참하면 같이 처음부터 시궁창에 버려봐야지. 아, 그 정도로 이 학생들이 우리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분명히 이 학교는 이런 학생들은 이 교수를 밀어낼 수 있다. 그만큼 애들이 학생들이 똑똑하다는 거다. 여는 서이 멍청이고 돈이나 어디 청먹을려고 해갖고 용역받아갖고 용역비 받아갖고 그 가짜 그거 하는 거 그런 학교 선생님들인데 배워? 그 당장 쪼까댑어야지. 내가 조금 있으면 풀어줄 거야. 그 연구 보고서하고 비교해네 봐. 그 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그럼 이 학교 몇명이 있을 거야, 이몇 개. 그럼 학생들은, 그가에 있는 학생들은 다 쫓아내야 돼, 그거는. 이유 불문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 교수를 못 쫓아내면 그 학교는 제문 닫아봐야 된다. 그런 학생들 모아가고 뭐하는데. 매국이나 하고 나라 팔아먹는 짓에 동참하는 학교 그거 뭐은건다없애버야지 지금 학생수도 없는데 뭐 대학교 그거 뭐다없애버야지 학생들은 내 보고 시비? 절대 안할 거야 왜? 자기가 냉정하게 판단하게 되면 그 학생들은 이 교수들보다 월등하게 똑똑하다 이 말이야 이 교수들은 어떤 교수일까? 내 뻔해 보면 안다 돈 주고 학교 간 사람도 몇명 있을 거야 그러니까, 본연 꺼들라고, 이제, 온데 돌아다니지, 이쪽, 저쪽, 찌 집, 그리게 하면서, 그 용역비 받아갖고, 지 호주문이 따가면 살라고 하는 교수들 아니겠나, 이거? 그리고 지자체에 있는 그것들은 어떻게 해? 어? 응? 일본, 뭐, 그, 그 지자체가지고 돈이나 좀 써가지고, 예산 편승해갖고, 그것을 또 얻어먹으려고 하는, 지점도 점검해봐야 돼. 오분에 그거 뭐고, 뭐 대통령이 그조국수석인데 뭐 밑에 점검하는데 다른 거 점검할 게 아니고 이 한일해제터널에서 지금 사고온거 용역 중거하고 들어간 비용하고 이것부터 점검해봐야 돼. 그 바퀴 보면 뻔한 거야. 나는 절대출명으로 이거는 막아야 된다 했다. 나는 이거 막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다른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뭐 법을 알아갖고 법에 가서 법적이라고 <웃음> 뭐 이야기할 거가 내가, 저, 엔지니어하고 붙어갖고 실력이 있어가 엔지니어 할 거가.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돼 가야 되는데, 이 자칫 잘못 가게 되면 우리가 벙크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벙크안 나도록 하는데 내가 동참해야 되겠나? 그죠? 맞나요? 음. 그러면 이거 지금 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해? 학생들이 이런 동참했던 교수들인데는 이 교수들은 다 쫓겨내야 돼. 그것도 못 한다면 그 학교는 문 닫아 빼야 돼. 그거는 학교 있으면 그런 학교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 나라를 위해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학교다. 내가 너무 좀 심했나? 그런데 학생들이 똑똑해서 분명히 그런 일이 아마 내년에는 일어날 거야. 봐봐, 지켜보자고. 내년에는 분명히 여기 헤즈턴널에 헤즈턴을과 관련돼 있던 핵심 요원 교수들은 쫓기 나가는 교수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싹다 쫓아내야 돼. 한 명도 없이. 그런데 그만한 학생들이 능력은 있을 거야. 모르지, 뭐, 멍청해갖고 또 안, 안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학생들이 이거 조금 해야 돼. 이거는 나라 매국노보다 더 심하여, 나좀 봐봐. 나라는 멍청해가지고 팔아먹는, 이거는 그건데. 이것만 딱 하고 나오게 되면 어떻게? 이것만 딱 하게 되겠는가? 이거는 왜 막아야 되는가? 이것이다는 거다. 그지 나라가 망한다는 거다. 이 기운이 다 빠지고 나면 우리 생각해 봐. 여기 구멍이 돼갖고 똥도 못 누게 해갖고 사람인데 똥도 못누게 막아 보고 나면 구멍들 갖고 막아 보고 그 밑에서 수부 부수사면그 나라가 되겠나? 안 되겠지? 우리는 다른 것만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든 막 그거는 다 알고 우리만 우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여기에 이렇게 하게 되면 물류 비용이 작기 들고, 뭐가 어떻고, 한번 따져 보자. 따지 보자. 이제 그걸 따져 봐야 될거 아니야. 자, 여기서 우리가 뚫불려고 하면 이렇게 뚫어야 되겠지, 그제? 이 뭐, 도쿄까지, 뭐, 오사카까지, 누구 말따나 오사카 공항까지, 간사이 공항까지 뚫겠지 연결하겠지? 할라고자기하면 그제? 그러면, 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노? 두 시간 걸리지? 그죠 비행기 타고 가면 두 시간이야. 그럼 여섯 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 여섯 가게 되면 50분만 가, 그제? 부산에서 가고 오면 50분만 가. 여기서 k 택스 타고, 만든 우리나라 k 택스 타고 가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2시간 40분 걸리는데 에? 여기서 가게 되면 10시간도 더 걸릴 거잖아 그러면 이 비용이 얼마나 비싸겠나 지금 물류가 사다고? 지금 여기 오게 되면 어? 누구말따로 20만원만 주면 왕복할 수 있대 그치? 300개는 20만원 주면 왕복하겠지 그러면 이 k 택스 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고? 요구만 거의 6만원 7만원 이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서 까지갈라하면 어떻게 되겠노 한 30만원 40만원 되겠지 이 미친 짓을 해야 되나 에? 이 미친 짓을 해야 되나 참 여기로 가면 가격도 사고 그럼 국민들이 사서 좋고 여기에 비행기들이 어떻게? 묵고 살아서 좋고 그치? 비행기 승무원들이 묵고 살아서 좋고 그 비행기를 준비해사묵고 살아서 좋고 그 다음에 항공, 항공 공사들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검색도 하고 보조도 하고, 그거 엄청나게 먹고살수 있잖아. 그럼 여기 한 개만 있나? 서울 공항, 인천 공항, 부산 공항, 강주 공항, 청주 공항, 모든 다 있단 말이야. 이뭐 하는데 미친 짓을, 이런 짓을 하게 돼.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노? 첫 번째. 여기는 뭐 경제적으로 사다? 우리 임금비한번 보자고요, 그지? 그, 항공료항공료 계산을 항공료 하게 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중에 인원들이, 아, 우리는 공짜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한국 사람들은 공짜로 태워준다 해도, 그말 믿겠나, 그거? 이거면 저 돈을 하나, 이게 엄청난 돈인데? 우리나라 그렇게 돈 많나? 얘 갔다, 지금, 아직 국민들도 먹고산다 천인데, 얘 갔다, 쓸데없는 거, 본 돈도 못 봐줄 거, 갔다, 응? 지금 생각해봐. 우리 부산에서 가덕도 앞바트까지그 해저 터널이 있잖아. 아, 신호공단에서 끝까지 이제 가덕도까지. 가덕도에서 거제도까지 그 해저 터널 그것들뿐 나 놓고 그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나. 그게 지금 어? 통행료 얼마 나 받나? 아니 저기 일반 것은 가는 데 많은. 오는 데 많은? 이만이 이제. 큰 차는 2만 원, 사만원 아이가. 통행료만 해도 그렇다. 그래도, 그걸 어떻게, 30년, 50년 동안, 너가 다 묻고, 그때, 그 세금 대놔놓고, 그 미친 짓을 한다, 이 말이야. 그것도 비싸다고 난리인데, 그지? 그것도 깎아주지도 못하면서, 이 미친 짓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없다면, 일단,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빠르나. 여기서 가면 2시간만 하면 가는데, 여기 미치가또 물건 싣고 가서 10시간씩, 20시간씩, 이거 고 다닌다, 이 말이야. 그쵸? 이 쪼다마리 지시를 하고 있는 게. 자, 두 번째. 자, 지금 우리, 그, 그제도 가족도 그거 해, 그 해저 터널도 지금, 그게 들어가는 비용, 보수 비용, 어? 수리하고 보전하고 한경도 갖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여기 이만큼 덜고 나눠 놓고 그거 감당은 누가 넣는 놈, 어느 놈이 하는데 국민 세금 갖고 할 거야 이거 에? 아 여기에서 이거 하자는 놈이 들 지금 돈 날로 믿나? 처음부다 국민 세금인데 떠넘기려고 지금 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지 나라도 못 먹고 국민들도 못 먹고 샀는데 여기에 들어갈 돈이 세금이 어디 있노? 공사비는 차원 문제다 공사비는 빼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대전이니까 한번 보자. 대전 지하철 하나 나 놓고, 대전 내 세금들 엄매나 갖다 집어 이었나 응? 대전이, 대전이 저 지하철에 들어가는 비용 그거 충당한다고, 이 감당도 못 하는데, 도대체 아이가. 그러면 이거, 이말들고 나갖고, 그 나라가 다른데 다할거 천지인데, 얘돈 갖다 집어 인다 말이야. 대가리 썩어도 뭐, 한참 썩었지. 자, 세번째. <웃음> 물류. 지금 말로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배가 얼마나 많겠노? 그죠? 일본 가서 오는 물건, 내 우리가 물건 가는 거엄마나 많노? 그러면 그 배가 엄청난 배가, 그 어부들이 얼마나 많, 그 뭐고, 선원들이 얼마나 많고, 거기서 항공, 응? 어? 선박, 회사들이 얼마나 많나그 엄청나게 묶고 사는데, 이것들보 나면 어느 놈이 묶고 사나? 그럼 또 시댁자 만들기가? 자, 예를 들어갖고, 우린 한번 보자. 내 네, 그거는 좋아이 어번에 뭐, 너갖고, 뭐, 김동연하고, 뭐, 김동연 뭐, 교수가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옳은 소리는 해도 돼잉? 자, 예를 들어갖고, 공장 같은 거는 괜찮아. 공작 같은 인금이 약하니까 임금이 올려. 그러면 임금을 줄이든 경영을 합리화하든 해결이 되잖아. 그런데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임금이 올려놨으니까 전부 다 나가려 하는 사람은 장사 안 되는데 망하는데. 그러면 잔인줄이, 누구, 어불성술 아이가? 올리나 놓고, 뭐부다 회사 같은 데야 올리도 괜찮아. 그거는, 막뭐 물건을 사와 경영을 합리화하고, 기술을 하고, 자동화하고, 이래만 올려주면 되지. 그거는 또, 얼마 냐 이, 이거, 뭐, 시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알바하는 사람들, 식당하는 사람들, 그게 한목에 이렇게 팍팍팍팍 올리나면, 그감동은 어떻게 하노? 그러면 안 되면 문닫아버야 되고, 그러면, 말고 하는 사람들, 뭐, 일자리 창출? 그거 뭐, 웃기는 이야기야, 이거. 이거, 틀리거나또 고쳐야 돼. 자, 여러분, 법을 적용할 때, 공장에서는 올려주고, 여기서는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어떻게 점진적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한목에 시험 떠들어 가지고 아니 잘사는 사람인데 세금이나 좀덜그 그, 걷는 방법을 선택해 봐라 저 국회의원들 저 어디게 보수라는 사람들 저 재산 저거 탐지합 좀 해봐라. 시, 저 탐지 합좀하네 봐라 씨 지금 세계들 맨날 쳐먹고말이 얻어먹고 끓여 놔놓고 저거는 못 사는 사람인데 세금이나 거둘 생각 해서 꼬이거짓하는거에 그 너무 심했나자 세번째 이 선박들이 선박들로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 이거 해놔 놓고 어떻게 감당하노 옛날에 서울 부산 다닐 때 있죠 서울공항하고 부산공항에서 KTX 없을 때는 공항이 엄청나게 벅떡거렸다 정신이 없대 지금은 외국 나가는 것이 벅떡거렸지만 그러면 지금은 국내에서는 그래다고 개척수도 다 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수소 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면 어떻게 이러그 물건들을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 그죠 그러면 유선봉도는안 되잖아 또 마찬가지잖아 그럼 이게 했다 치면 자 지금은 변기만 더떼우면돼 사람 많으면 변기만 잘떼면 되잖아 그러면 저게 해놔 놓고 어떻게 변기 타고 가기 싫으면 변기 또 그 경영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 자, 네 번째. 수순박에서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 꼬그라질 거잖아. 그렇지? 순박 하는 사람이 엄청난 많은 자, 예를 들면, 오늘또 오사카에 누구말따나 6.1 지진이 막 났다 안 하잖아. 우리나라 지진이 안 하는데 해저터널도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일본에, 봐봐. 이, 일본에는 해저터널 지진도 많은데, 저거가 잘 맞는다 하더라도, 신가에서 막 서도하고, 거기서 죽고 하잖아. 여기서 한번 빠지보고 나면, 한번 텁이 한번 벌어지보고, 지진이 한번 흔치해갖고 여기 흔들어보고 나면, 이게 서겠나, 못 서겠나. 그러면, 엄매나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쏟아질 거란 말야 그거 보수가 되겠나? 한번 터지고 나면. 그러면 이 사고 글틀을 위험성을 왜 우리한테 안길래? 지금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 지금 백만원 안 된다 결합하고 투자 넣고 지금 어떻게 나라에서도 지키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제후쿠시마 맹태가 우리나라에 들어갔고 우리가 지금 방사능 오염된 거다쳐먹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런 짓 할게 이게 지금. 자 일본은 강대국이다 이 말이야, 그제. 일본은 강대국이니까, 우리 이 약, 우리는 아주 그래도 약소국이잖아. 에? 여기에 지금 장난치고 있는 놈들, 일본은 그것들은 딱 조져야 된다, 좀. 지금 정신, 정신 나갔지 근데, 임막 보스, 보스 그 꼴통들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다. 그런 거 이상한 거든. 에? 자, 그러면 이 사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자, 다섯 번째. 우리 염려겠지만 은인터넷에대로넘면 우리나라 차도 또 비잡아서 미치고 한 장은 돌아붙겠는데 그 일본차까지 갔다 이게 부르겠는데이말이가 우리도 당연히 길도 없는데. 그 미친 돌아놈들 아이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 저 나라에서 차 끌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관광에서는 어떻게 고 렌트는 어떻게 할고 정신 나간 사람들 아이가? 여기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뭐 산업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겠노? 많기는 많지. 에 그거는, 그거는 배수고 지금 잘하고 있잖아. 자, 여섯 번째. 이것만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자, 부산항이, 부산항에 지금 하는 건 누적이 제주도 갖고 할 거잖아. 근데 여기까지 오면 뭐서 절도가 왔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오게 되면 부산항이 활성화될 거 아이가. 그럼 우리나라 부산항으로 묶어 사는 사람이 몇명나 많겠나. 배 오는 도선사부터 배운전하는 거 기름이 하는 거 하역하는 거 창고 하는 거 보조창고 하는 거. 아 부산 사람이 이거 갖고 다 묶어 사는데 이거 하나 놓고 들고 가고 부산 사람 다 죽으란 말이가. 그, 완전, 도둑놈들이 하는 짓 아이가, 그거. 그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금 해야 안 되겠나, 그거? 그게 무슨 연구 논문이라고. 여기 논문이 되겠나, 그거. 여기서 나오는 물류 그거 조금 해봐야 그거 뭐하노? 배 타고 가죠. 비싸봐야 얼마나 비쌀 거고. 배가 더 사지. 배는 큰 컨텐츠를 한 명에 싣고 고 기차에 아무리 실어봐야 그거 뭐술몇개밖에더 싣겠나, 컨텐츠. 그 시끄러운 짓을 말로 카노? 그러니까 저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오염된 차들이 우리나라 부산에 항 들어오란 말이가 부산에 다들어가고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란 말이가 우리도 다길때 힘든데? 맞나요? 네. 자 일곱 번째, 여기서 무엇이 수억이 있겠노?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게 부산항김 종착 얘기를 하면 부산은, 어떻게? 부산항을 켜야 돼. 부산항도 켜야 되지만, 부산의 공항을 만들어야 돼. 예? 부산의 공항을 만들 것 같고, 바쁜 곳은 어떻게? 천천히 가는 것은, 어떻게? 배로 실어내는 거고, 바쁜 곳은 비행기를 수송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도, 이쪽에는 이쪽으로 가는 것, 영종도는 이쪽으 가지만, 이쪽에는 이 남쪽으로 가는 것을 펼쳐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쭉 해갖고, 여기 가서, 일본 간사이 공항에 좀다 줄래, 말이가? 에이, 미친놈이. 파란, 나라 파란 놈이, 그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야, 하는 놈들, 이거, 도란 놈들이라. 이거 가면, 맞아. 우리는 지나가는데 뭐 있노?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 뭐 있노? 철도차 없이 지나가보거짓이지 그렇지 않나? 아, 저거는 원래 대국이고, 대국이면 저거 알아서 그뭐 하면 되지. 대국이 말라고, 그, 요, 뭐, 저, 너무 땅 뚝거리에, 그게, 그, 너무 집에, 만들고 그, 뚝뚝, 그, 구멍 돼가지고, 그거 들어올라, 하노? 맨날 독도도 저거 딱이라고 난리지,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치? 아, 우리가 뻔해 있으면서, 우리 군인들이 지키고 있 있는데도,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구멍을 그게 핵심 구멍을 떠버준다니까 우리 죽을라고이 미친놈들이 이 미친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 미친놈들 때문에. 이런 것을, 자, 일곱 번째 이거다, 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가 물류가 집합되기 때문에, 부산항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바로바로 바로 수송할 수 있는 세계에서 우리 인간을 실로 댕기는 공항이 말고, 사당공간이 아니고 물류를 전세계에 공급하는 이런 부산공항을 만들어야 돼뭔 뭐든지 알겠죠 여기남 남는 전문화 수송기, 변기는 뭐 수송기 그 다음에 하물기만 떼오는 거 응? 전문공항을 만들어야 돼 엄청나게 큰거 지금 부산항보다 막한몇배더큰공항을 만들어 갖고 여기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면 우리나라 지금 공장 되겠나 앞으로 자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통하게 되면 소련도 임금비 아무것도 없지, 북한도 임금비 하나도 없지, 중국도 저위에 가게 되면 인제 몽고까지 가게 되면 몽고는 완전히 뭐 임금도 별로 없잖아 이거. 북한, 몽고, 뭐 소련 임금비 없다 이말이에요 공장들이 거기서 전부 생산해오지. 을 우리나라에서 그게 되겠나? 우리나라는 뭐고, 금융, 수성, 뭐 물류 이렇게 중계네 IT로서 이렇게 하는, 이러한 는이산업들로발전시켜갖고 먹고 살아야 될판국인데 공장 꿀뚝 공장들은 이제 다 떠날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 시즌 지나면 라에서는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일자리 없다고만 난리치기 살면서 예? 요 모양, 요꼴 이게 전부 다 일자리가 전부 다 막는 거야. 몰살시키는 거야. 편놓고 물류 비용이, 물류 비용 무슨 물류 비용이 있노? 그거 오면 싣고 오면 되는 것이고 변경 시리 나르면 되는 것이지. 그 물류 비용 그 차이나봐야 조금밖에 더 차이나겠나? 그게 뭐지, 이게. 여기 가서, 부산항에서 통행료 조금 받는 거? 아이, 미친, 통행료 받아가고, 씨, 국민이 묵어서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똥대가리들이 어딨노, 그 그리고, 예를 들어 봐봐. 여기서 많은데, 뭐 이거, 이거 다 갖다 주나? 어, 내가 생각빠지 우리가 예습이 이래갖고, 이렇게 난 거. 넌 입에 갔다 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게 배때지 똥창한개수이 넣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 파이프를 갖다 여기 집게나 놓고 그러게 병원에 가게 되면 이 파이프 찼딱하면 사나 못 사나 아 사나 못 사나 병원에 가고 누군봐 여기 파이프 찼딱하면 그다음에 못 살잖아 그럼 여기 우리는 어디 떄 지금 가만히 잘 있는 걸 갖고 여기. 응? 구멍을 내가지고, 최대 어, 을 떠보놓으면 이거 살겠나, 못 살겠나? 못 살겠지. 그럼 대통령 막아야 되겠나, 안 막아야 되겠나? 하, 이게, 요만큼도 이게 없었다.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내 놈이라 해도 관계없다. 이거는 매국노나 다름없다. 솔직히 말해서, 한번, 뒤를한파 한번 봐야 된다. 이 사람을 뒤 파보게 되게 되면, 응? 더 이상 하지 말자. 이건, 이것은 이 그동안에 논문 쓰고 이거 발표하자 했었고 해저터널 둘째 에었고한 사람들은 학생들이 다 몰아내봐야 돼이안 몰아내면 이 학생 학교도 없애봐야 된다 학교 천지인데 그 말라고 그런 학교에 그수몇국지지리냐 하는 그 선생이 똑발래야 학생이 똑발랄 거아이거 그럼 선생이 멍청하게 하면 학생이 쫓겨내빼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토플 들고 이랬잖아 맞나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죠. 자, 이제 나라를 지킨다는 사람들이 자기는 나라를 지킨다고 보수를 했다. 이거 한 개는 설명 다시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자 우리는 우리 보수다. 그제. 자, 내가, 오늘, 응, 이 보수만 하자. 는 자꾸 가지. 이게 우리는 보수 대신에 어떻게? 수, 구, 그제? 구 하면 어떻게 되겠노? 옛날 거. 구는 옛날 거 아니야. 옛날 거를 지키자. 보수는 어떻게? 주자. 이제는 보수란 말이 우리 사전에서 없어지도록. 되지도 않은 보수를 갖다가 자, 자 어제 보니까 뭐 다수의 비결이 뭐뭐 뭐 해갖고 낸는데뭐 댓글이 자 이거 보수다 이 말이야 자이이 단까지 이 뭐가 나무위에 올라가서 입구자라 주대가 사람들을 향해서 조잘조잘끓이는 거다 어떻게 이 자기들 이끈 집단이다 이끈 집단이 한 울타리에, 한 집에 모여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고 놈들인데 거짓말, 거짓말을 막 떠버려대는 것이 보수대. 이제 저 뭐고, 봐봐. 지금 텔레비 노는 사람들 봐봐. 보수를 해나는 사람들 봐봐. 지 행기 뭐 있노? 아무것도 없잖아. 텔레비 노갖고 조디 만막 나불대고, 맨날 유튜브에 노갖고 자기가 보수 농객, 농객, 보수 농객, 이 저거 지키려고. 수구하게 되면, 여기 굳잖아. 옛날 거 저거, 저거 이끝만 지키려고 이제 바수 소리도 쓰지 마야 되는 거예보수를 보잖아 그제 도둑놈들이 한 집에 모여 가지고 나는 도둑질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떠불어되는거 뭐 아이가 사회꾼들이 어떻게? 사회꾼들이 한 집에 모여 갖고 우리는 사기 안 짓다 사기 안 짓다 사기 안 짓다 하는 거잖아 이게 보수라 그럼 지금 똑같잖아 텔레비 넣어갖고, 어떻게, 자기가 텔레비 보수 농객이면 뭐하노? 보수라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말로는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지가 한게뭐 있노? 어, 조디만 나불는기라흠지만 내는 거야, 이놈. 저거는 보수인데, 뭐가 진보는 뭐, 적토이고, 뭐, 허설이 나고. 조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조디만 나불나불 그리고 있는 거지. 지금도 해봐. 지금 나 그렇지. 이제는 텔레비스도 아나운서들이고 앵커들이고 이 보수란 말 쓰면 안 돼. 말 그대로잖아. 사전에서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래. 이것이 어떻게? 해? 나라면 돼, 나라면. 나라를 위하는 길이면 돼. 죽은 데포안 찍어줬다고 어떻게? 해? 어 자기 길에 샀고 이? 자기, 자기인데 표안 줬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 처음부터 정신 나간 놈들이지.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 있을 거야. 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사람이 여기 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친일 잔존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나라의 미래를 보고 나라의 미래를 보고 가지고 여기에 국무이 있다보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이것만은 면 내가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것만은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마지막에, 내 지금 나이가 뭐, 어, 64살 돼갖고, 내가 또 살아도 얼마나 살겠나. 그죠? 자, 그래서 후손들인데, 이 선조들이 후손들인데, 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순 병신이다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내가 이것만은 막아야 돼. 나라가 망하지 않는, 나라의 기운이 새 나가지 않는, 이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폭망하지 않는, 나라가 소멸하지 않는 이 일에 내가 동참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와 함께 힘을 합칩시다. 알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